안녕하세요. 저는 음성군 장애인 복지관 사회복지사 황규정입니다 중학교 3학년 학생으로 할머니와 단 둘이 살고 있습니다. 어, 조손가정이고 이 가정의 경제적인 상황이 어, 지체장애인이신 할머니의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로서 수입을 제외하고는 없는데 그마저도 할아버지가 남기고 가신 빚이 조금 많으셔서 어, 빚을 갚아야 하기에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집에 있는 고장난 컴퓨터를 구입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라서 할머니께 말도 못 드리고 제나 인터넷 강의를 듣고 싶을 때는 친구네 집이나 PC방을 이용해서 늦은 시간까지 이용을 하고 오는 상황입니다. 조테코리아에서 좋은 기회를 주신 덕분에 컴퓨터를 지원받아서 사교성이 높고 성적도 좋은 대상자에게 사기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집니다. 두 번째 방문하셨던 집은 현재 초등학교 4학년 학생으로 지적장애를 가진 부모님과 형, 동생 이렇게 남자 형등 3명이 지내고 있습니다. 이 가정은 부모님께서 지적장애를 갖고 계셔서 경제 활동을 하시기에 어려움이 조금 있으신 가정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상자와 형은 컴퓨터가 없어서 공부방을 가거나 복지관에 와서 컴퓨터로 이렇게 숙제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저희 복지관을 이용하는 편입니다. 이번 기회에 조택코리아에서 컴퓨터를 지원해주셔서 집에서 편안하게 숙제를 하고 학업에 대한 동기부여를 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집니다. 저희 세 번째 방문했던 가정은 현재 중학교 2학년으로 부모님과 언니 3명, 동생 2명이 살고 있는 다문화 가정입니다. 어, 이 가정은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아버님의 수입으로만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일이 많은 봄, 가을에만 수입이 있는 상황이어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상자와 형제들은 컴퓨터가 한대 있어서 숙제를 하거나 공부를 할 시에 잦은 다툼이 있고 공부방을 가야만 하는데 이번 기회에 조택코리아에서 컴퓨터를 지원해주셔서 대상자의 우애도 깊어지고 학업에 대한 동기부여도 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집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음성문장애인 복지관 사회복지사로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택코리아에서 컴퓨터를 후원을 해주셔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 도움을 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그리고 앞으로도 컴퓨터가 필요한 가정이 굉장히 많은데 앞으로도 많은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조테코리아 화이팅! 네. <웃음>